아, 저, 대기소. 저수지에서, 다음 이동에서, 대기소에서 볼수 있는 장치창, 닌자 도구. 얻고, <웃음> 저기 보니까 미니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저 녀석 어떻게 잡아야 될까? 뒤에서 한번 찔러보고 싶은데? 기돌아볼 생각을 안하네? 강 <웃음> 들키는데 이거? 일로 내려오게 해볼까? 차라리? 여기까지도 안 들킨다 일로 올라가서 찌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가보겠어. 연결이 돼있네. 잠깐만 안쪽에. 아, 아 황자 처음 만났던 곳이구나. 오카미요, 오누시가 있다나. nasすべきことをnas했다.それが今だ見い出せぬわからぬのだ。劉備は何故私に授けられ? 아 유, DNA 유전자 빠리입니다 유전자 갖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 없애려면 뭐 없앨 방도를 찾아야지. <웃음> 하하하하하하하무사요 <웃음> 자네가 어떻게 죽는지 알고 있는가 한 번은 죽게 된다니 팽이돌이검 아프지? 이거 파아 하지마라! 난 닌자라! 어 잠깐만! 어나 저거 했는데 저 찌르기 아니야? 나 이걸라 그랬거든요 오.. 센데? 이렇게 밟아야지 그래 오 대단한데 밟아도 튕겨내버리네. 막... 친거 아니야? 제덩어리에 폭죽이다. 자씨가 아이고,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요. 이게 없대. 이제... 어... 어디지? <웃음> 안 보는 척 하는 거 봐? 좋 네, 나이스! 운이 좋았다 아 창잡이들을 상대하기가 힘들어 아 운좋게 여기서 수지옥도 얻었네요 아이씨. 지붕 위에 뭐 있는 것도 아니야. 또뭐 있는 거 아니야? 오 <웃음> 포대기 지장 보살 회생의 힘 1회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것도 있었네. 좋고요. 미니보스가 열로 여유, 오면은 다시 새로 생기는군요. 몰랐어. 몰랐어, 이게 생기든지. 다시 가면 뭐가 다막 있네. 개들도 있고, 어이 어이, 죽었어. 아, 아. 이게 잡조리게 죽는구나. 너도 죽고. 아, 여기, 이, 이것도 생기는구나. 얘는 아까 왔, 왔었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아, 여기가 황자 있던 곳이구나. 오케이. 신체력이 이제 또 상승이 됐어요. 어제 이어서. 네. 이제 아 거기까지 찍어보자 그냥 아니 나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고 미니보스 잡았으니까 아만 저거 어디더라 저 저기를 가봐야 되거든요 용천강가 중님 가가지고 까마귀 장치 그거 뭐 회피 기술 쓸수 있는 까마귀 장치가 있다는데 그것도 얻어보려고요. 녹화 여기서 끊고 그거 얻고 스토리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뿅!